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니입니다네 아니, 아니 오늘의 영상은 저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올해로써 33주년이 30, 되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저 아니아니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결혼기념을 맞이해서 영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준비한 영상인데 여러분들 지루하더라도 또는 어 조금 그래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너무 중생 어, 말이 길것 같아서 이렇게 대본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저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입니다. 경상도 남자인 저희 아빠와 전라도 여자인 저희 엄마. 아빠는 수상한 사명제처럼 사명제인데다가 거기서 장남이시고, 엄마는 채시스님 때이 노래처럼 채시지전에 세 번째 딸이자 오남매 중에 세 번째 딸입니다. 어, 그두 분이 부산에서 만나서 결혼한 지도 33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나이 차이는 두살 사이고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어디서 만났냐고요? 바로 저랑 저희 오빠 이름을 지게 해준 작은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골고루 닮았지만 피해지로 이어진 저희 가족 엄마, 아빠 카톡 주고를 받은 걸 보면 은 오글거리지만 아빠가 사랑한다고 뭐? 할줄모르않았거든요 근데 되게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지금은 기러기 가족 기러기 가족이든지 좀 깨됐습니다 어,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오빠가 고등학교1학년이 고난, 되고 나서 어, 15년이 되면서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사람들에서 할아버지와 같이 배를 운영하면서 지내고 계시거든요 어, 언젠가는 다같이 사는 날이 오, 오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면 오빠가 내년에 장가를 가기 때문에 어저 아니야. 이게 시집를 가기를 마마.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웃음> 참고로 저희 아빠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도 라는 곳에서 어, 가정으로서 할아버지와 같이 어. 저희 배가 낚싯배가 있는데 이제 낚싯배를 이용해서 낚지나 또 물고기, 문어 이런 걸다구아서어 그, 그, 그, 그것을 그 팔아가지고 저희에게 생활비를 보낼수있게 해요. 그래서 배에서 자면서 돈을 보시고 <웃음>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그 특수 학생들을 보조해는 애들,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빠랑 저랑 이렇게 원래 밥을 챙겨주면서 바쁘게 지내세요. 참고로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자 저랑 오빠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해도 해주시고 늘 오빠랑 저를 다른 길로 인도 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엄마 아빠 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했어요 엄마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그것을 표출해가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마음 상게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아빠 내가 어릴 때는 애교도 많이 부렸는데 지금은 애교 같은 거 부리지 못하는 딸이 돼서 미안하고요 엄마 아빠 두 분의 사랑을 오빠랑 저가 받아가지고 앞으로 더 효도하면서 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오빠도 힘들 때마다 둘다 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건 바로 가족들의 힘이잖아요 늘 오빠랑 제 곁에서 늘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잘할 때는 잘한다 그리고 못할 때는 꾸중도 해주시면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야 우리 더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자 엄마 아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캠핑도 하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같이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오빠. 모두 모두 하늘 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축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